야 요즘 뭐할 만한 게뭐 없냐? 마비노기? 아, 어떤 게임? 나곧 여자 친구 생겼어. 마비노기라는 게임에서 여자라고 하는 말을 믿어? 친구가 헛소리를 한다니까요. 로드님 정말 재밌습니다. 실제로도 여자들한테 되게 인기 많을 것 같아요. 어 왔냐? 들어가자. 야. <웃음> 개설이 하지마! 한 번도 짓거리면 죽여버린다! <웃음> 내가 좋아하는 여자 직접 봤어? 넥슨 가맹점에 가입한 PC방을 전부 찾아야 돼. 이 안에 민폐녀가 있어. 아니, 이거 어떻게 아니, 누가 게 여기 심하게 마비노기래요? 여기 마비노기 한 사람 하나밖에 없어요. 그게 누구죠? 방금 나가셨는데? 못 보셨어요? 뭐야? 어딜 여기가 밍페뇨의 집인가요? 대체 누구야? 그 사람 정체가 뭐야? 나 걔가 누군지 알고 있어! 으아! 내가 너 같은 놈 때문에 마비노기 한다고 말도 못 한다고!